이제 여기서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건 여기 공차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D만 음, 지금 모르고 네. 있는 거예요. 아 음, D만 알면 되는 거군요. 음. 그러면 어, 첫 번째 이니까첫 번째 항이 5인 거는 일단 알려준 거예요. 네. 음. 그러면 여기 A1은, 이렇게, 첫, 첫 번째 항이라는 걸 알려줬고, 네. 그 다음에 A8은, 이거를 사용 하면, A8 쓰고, 아까 첫 번째 항이 5라고 했고, 그 다음에, 네. 8기 2는 7이니까, 7 곱하기 2. 여기까지 했어요. 시계 대입을 하면. 그러면 A8은 41을 쓰니까, 여기다가 40을 대신 써주고, 이렇게 그대로, 오른쪽은 그대로 써주면, 음. 이런식이 나오는데, 그 다음에 7D만 이쪽에다 놓고, 그렇군요. 40도 그대로 놓고, 5만 네. 이동을 하면,